어? 이거 이해 조금 괜찮고 응. 아, 자이거를조각이 정도만. 이 정도만. 이만이 정도만. 이 정도만. 이정도 정도만. 이 정도만. 이 정도만. 이정도무이정도이 정도만. 도이도도도 아 여기 아 제가 자꾸 이걸 전부가 아니라 모두라고 생각을 하고 부르고 있었어요 계속 둘, 셋, 넷. 어디 아, 어디부터 해요? 후렴 둘셋넷 마음속으로만 백번 말하기 <웃음> 처음에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하영 롱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웅은 싫어 게임과 요일스틱 OST..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하영 롱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웅은 싫어? 게임 OST 잘 즐기고 계신가요? 그리고 저도 잊지 않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, 되고 있는거죠? 저는 지금 두번째 OST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, 신곡에 대한 힌트를 제가 살짝 들고 왔습니다 신곡은 나가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현대를... 아 현대를? 그리고 현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공감할 수 있는 아 이거 다 잘라주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! 이런 영혼 실업 게임 OST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저는 저는 하면 안 된다 이거 <웃음> 저는 하면 안돼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하영, 롱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웅은 싫어 게임과 OST 잘 즐기고 계신가요? 뭐 저도 아주 잘 즐기고 있습니다 전 지금 두 번째 OST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... 이게 지금 이것도 참 좋은데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방금 제가 혹시 이거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? 라고 여쭤봤는데 자를 거래요. 근데 제가 제목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삐! 이러면서 나가버리면은 되게 너무 약 올리는 것 같을 것 같아서 그냥, 아, 어떡하지? 이러고 생각을 하다가 살짝 힌트를 드리기로 했습니다. 어, 이 곡은 일단 나가의 마음이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곡이고요. 현대인이라면 무조건 공감할수 있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. 어, 아, 제가 백수라서 <웃음> <웃음> 이게 100% 공감할 수 없는데. 방금 울었다. <웃음> 아 이거 잘라주세요. <웃음> 백수라는 걸 들켜버리면 안 돼. <웃음> 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<웃음> 현대인 얘기 <현>, 그만해. 현대인 <웃음> 얘기 그만해요. <웃음> 어떻게요 그럼? 회사인이라고 할까요? 회사원이라고 할까요? 뭐라고 하죠?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? 워커? 아, 워크맨? 네, 맞는 말 <웃음> 워크맨. <웃음> <웃음> 다시 할게요. <웃음> 아, 이상해. 점점 산으로 가고 있어. 네. 신곡으로 말씀드리자면, 나가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고, 아, 자꾸 <웃음> 현대인 같고 <갖고> 댓글 <택을> 걷으니까, 현대인이 <웃음> 하고, 나가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, 느낌이. <웃음> 네, 금방 신곡으로 찾아 아. 머리가 자꾸 이렇게 갈라지 짜. 다쓸거예요 안돼 안돼 손은 면 안돼 아 죄송해요 아 안돼 네 여러분 뭐가 많이 지나간거 같지만 <웃음> 무시해주시고요네 이영실 두번째 신곡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